이거야 문장 5형식 공부할 때는 당연히 뭐야 동사가 중요하죠 동사중심으로 가야죠 어. 당연히 동사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 너희들 이해해라 얘가 2형식 어, 동사일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게 뭐냐면 얘이 1형식 동사야 그러는데 뒤에 2형식에서 또 나와 어, 얘가 3형식 동사인데 근데 5형식에서도 튀어나와 어, 어떻게 할 거야 어쩔 어? 어떻게 거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문장, 문장은 문장동사중심으로 가대 얘가 이 형식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서명식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틀은 어떻게 되나? 된다? 그 동사중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문장은 보고 결정하는 거야 문장의 형식은 뭘 보고 결정한다? 응? 문장 구조 속에서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이게 핵심이야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문장 오형식은 뭐라고요?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잊어버리지 마. 근데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문장 오형식은. 자, 지금은 이제 자, 첫 번째 내가 알아볼 게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문장 오형식은 어떻게 보면 화이트를 읽요 일형식과 일형식을 구별하는 게첫 번째 오늘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형식 이형식 구별한 다음에 뭐할 거냐면, 자, 잘 봐. 이형식 동사들을 설명해 줄게요. 이형식 동사들을 세 개로 나눕니다. 비형 B 타입 있고요. 비형 비형 비형. 그 다음에 비커명. 비컵 아니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까지 끝내면, 이 형식은 큰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뭐하되면 3형식과 4형식을 구별해야 돼요. 3형식과, 음, 아니다. 2형식과 3형식을 또 구별해야 돼요. 아, 여기 2형식하고 뭐하 구별한다고요? 삼형식하고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 두 개가 형태가 똑같아요. 뒤에 뭐가 오느냐, 목적이 오느냐, 구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게뭐요그렇지 이런 걸 해야 돼,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야 게 삼형식 이 나왔으니까 삼형식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형식 동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 알겠어? 자, 자동사처럼 보이는 이런 거 해야 돼. 자동사처럼 보이는 맥킹 동사? 어. 타명식동사 즉 타동사죠 요거 한번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나와서 연결 이런거 해야 돼요 투부정사자투부정사와뭐 동명사 두개가 나옵니다 투부정사그 다음에 동명사 자 이게 무슨 컨셉일 것 같아요 둘중에 하나 뭐로 사용해 그렇지 목적어를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주어 동사 할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자 목적어가 뭐가 되는?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가 되는 요런 동사가 이편이해하지동명사를목적어로하한 동사 동명사를목적어로하한 동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용물을 봤을 때 이런 거 사형식 동사하고 사형식하고 오형식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근도 이거, 이거. 그죠? 이거 구별하고 끝나는요 아니야 집중적으로 봐야 될게 있어 뭐야? 지가 사육동사, 기본적으로 봐야 돼. 이거. 이거, 오영식동사냐 집중해보. 는 네. 여덟 번째 얘기를 이렇게 보니, 자, 꼭 봐야 기했어투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 이봐 아, 투정사가 뭘로 나온다고? 목적보호로 취해요. 목적로 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잖아, 목적. 투정사를목적로 취하는 건 여기서 5번에 사는 거고, 목적보호로야. 목적적보호로. 정사를 목적적 표현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야. 이거 오용식 동사입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거의 다된 거야. 이 컨셉으로 다 해야 돼요, 조과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아 영어 공부했구나. 자, 그럼첫 번째 뭘로 간다? 이용식과 이용식의 차이로 먼저 간다. 자, 차이. 자, 봐봐, 어, 문장에서 일형식을 어떻게 나오겠니?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니다 주어, 동사. 아, 알잖아, 알잖아. 주어, 동사, 일단. 니 자, 이거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어? 구체적으로 씁니다. 주어, 동사 나왔을 때. 봐봐, 뒤에. 1번.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2번. 부사가 나와. 3번, 부사부가 나와. 4번, 부사적이 나와. 이런 거. 자, 그럼 결국 뒤에 나와봤자, 잘 봐봐. 나와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부사나 부사고 부사절 아무리 나와봤자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아니, 이게 중요하죠? 일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일형식이다. 그죠 이거, 얼마든지. 어, 형식 일용식. 이게 이형식이에요이형식이에요 뭐 동사 필요 없고요이형식은러분들이 그래서 예문을 잡아놓으면 되잖아요. 1번, 1번 타입. 어떻게 돼요? 아까 있잖아. birds, b i fly. 이거 봐. 집중해. 새들이 난다. 뭐니? 주어동사지 1번이지. 아무것도 없잖아. 2번 타입 뽑게. 자, 봐. 새들이 난다, birds fly 높이 난다, high. h i g h 가 뭐니? 부산 나면 됐네? 네, 한번더 해볼게요 b i r 자, fly 어디서 난다? 하늘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난다, 구석과 라우이에요 4번 4번, 날씨가 좋을 때 난다, 알겠어? 새들은 쟤들은 bird fly 어디서 어 날씨가 좋을 때 간다. in it fine. 자, 부사 절이죠. 이거 부사 절이잖아요. 이렇게. 됐네. 어.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1 2 3 4 다 합친 프로스가 나오고 상관없다 5번 어떻게 이렇게 새들이 날아요 fly 높이 날아요 I 어디서 하늘에서 높이 날아요 In the sky 뭐할때 날아요 When it's fine 날씨가 좋을 때 날아요 끝 이게 이 형식 이게 이 형식인 거야 자잘봐그 다음에 대표 동사 일형식 동사의 대표동사를 추천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공, 가다. 턴, 오다. 오다. 폴, 떨어지다. 어, 떨어지다. 자, 런, 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형식 동사들이야, 얘들아. 맞지? 어, 가다. 오다. 폴, 런. 뛰다, 달리다, 알잖아, 이거. 대표적인 일용식동사 아니에요? 이제, 어, 또, 아까 했던, 날다, 와, i e 날다, 이런 거. 날다, 날다가 아니라 날다. 안다 see, 안다 이런 거. 떠오르다, rise. 해가 그러니까 떠오르다, 더 h e sun rises. 대표적인 일용식동사들 자, 빨간색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카운. 어. 자, 무슨 뜻? 중요하다그 다음에 matter, 어내 a t 어, 어 동사로 중요, 중요하다이 뜻일 때만 이 형식인 거야. Hey, hey, 페이. 어 페이가 나왔어. 뭐야? 이이이 되다. 이, 이, 이런 뜻일 때만 자동사인 거야. 이 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야. 아뭐뭐의이이 되다라는 뜻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치? 이런 거 있잖아요. Do 이건 음, 무슨 수있어 어, 충분하다라는 뜻일 때는 일영식품. 충분하다. 아, 그거면 충분해. 예를 들면 봐봐. that. 네? that. 아맞지 자, 무슨 뜻이에요? 어,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해. 이런 뜻이야 그거면 충분해. 됐니? 됐지? 어, 어, last. 뭐야 이거? last. 오, 지속되다. 지속되다는 뜻일 때는 동사로, 일형식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어, 예문 들어가 볼까요? 자, 슬픔이 없네. 자, 뭐가? 폭풍이 그런, 여러분들 아마 책에도 나왔을 거예요. 거기 어, 책에 보면 그 폭풍이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또 e t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last. 그 다음에, three days. 자, 너희 착각하지 마. 어, 어떤 이는, 요거 때려, 씨, 절대 아니야. 이 씨, 목적가 아니야. 동사왜목적가 아니냐? 뭐가 생략된? 저 부사적 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부사구예요. 전명구란 말이야. 보통 이런 거 시간, 거리, 타격, 중량 요런 개념의 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알겠니? 어? 시간, 거리, 가격, 중량. 나는 식어, 가중. 이렇게 왔다 식어, 가중. 시간, 거리, 가격, 중량. 무게. 이런 걸안뺄때 보통 전사 생략해 다 말이야. 그래서, 전면부야. 미안하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씨. 자, 3번 유형이죠.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이런 거. 부사구, 전면부. 어? 어 전면부. 이런 거 아무리 100개 나와봤자, 문장의 주요성분인 동사가 안 바뀌어요. 이정식의 끝까지. 알겠어?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거 100개가 나와, 뭐. 자동사인 거야. 이거. 무조건. 자, 잘 봐. 그래서 지금 주어동사의 형태를 지금 1, 2, 3, 4, 5까지. 5는 종합이에요. 이거 종합이잖아요, 종합. 그죠? 종합. 됐어. 자, 여기다가 너희들이, 잘 봐. 이정식 딱 완전 정리. 여기다가 뒤에 나올 걸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 이정식 동사라고 딱 해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변칙. 어. 변칙. 변칙. 이동 식의 변칙.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설명 안 하면 끝이야. 이동식 공부해놓고서 맨날 틀려. 뭐라? 학원 가를 때마다 이동 식도 오영상 가르쳐줬는데 왜난 자꾸 틀리지? 왜? 가장 중요한 거 빼놓고 설명해. 가장 중요 놓고 변칙을 설명하는 거야. 어떤 게 변칙이야? 이렇게, 대어나 뭐가 나와? 희열. 다음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뭘 뭐가 나와?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지. 이게 변칙이라니까. 그렇 주어 동사의 위치가 취치된 거예요. 와, 이거.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내가,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여기 동사가, 그래서 라이즈니 로우, 라이즈 로즈 미진이죠. 라이즈니, 레이즈니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와요. 그럼 애들 뭘 찍을 것 같아? 뭘 찍을 것 같아? 이건 타동사야. 아, 얘는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는 무슨 뜻인데뭐 무슨 올리다, 손을 들다, 문제를 제기하다. 또는 가축을 사육하다, 동물을 키우다, 아이를 양육하다. 이런 뜻이야. 모금을 뭐, 조성하다. 이런 거다뭘 올리는 거야. 그런 게아면 타동사란 말이야. 이거 찍는다 그래 야 거의 다. 이거 100% 이게 돼야 돼. 이거 나오면 안 돼. 왜? 왜 근데 레이지를 다음으 뭐 찍냐면 이유는딱 하나야. 주어 인식을 못하고 목적으로 인식해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주어로 인식을 못하고 목적으로 인식하니까 틀려버려 얘가 무슨 말이야 넘겼어. 어.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 변치 앞에 부사나 이런 장소나 장소부사 같은 게딱 나왔을 때동사주어된 놓치 요거, 이런 놓치면, 실험에서 100% 틀린다. 100%. 100%라고 얘기했어, 100%. 있겠어, 100 요건 틀리게 돼있어. 왜? 이걸로만 알고 있잖아. 이걸로만. 이걸로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자동산이, 타동산이 구별하려면, 되게목적원들이 아니면 진짜 주원지를 알아야 되잖아 주원만 나와있다면, 얘의 목적은 없으니까 자동차니까 당연히 라이즈가, 라이즈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괜찮니? 어? 이게 핵심이잖아. 이걸 놓치고서 이런식 공부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